올 네이비나 화이트나 베이지 입니다 올 네이비로 코디했을 때 사진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입니다 올 네이비로 코디시 좋은 점은요 첫번째는 신장이 커보이고요 두번째는 코디 고민없이 쉽게 코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모든 색상의 옷은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먼저 코디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나 네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처럼 네이비 블레이저가 블랙 바지 보다 밝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이비 블레이저가 네 번째 사진보다 어둡다면 검정 바지와 코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고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진 3개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화이트로 코디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역시 신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올 네이비 그룹으로 코디했는데요 이 벨트를 허리선보다 약간 올려서 포인트를 주었기에 다리가 길어 보이게 코디를 하였고요 이 더구나 피티드 더블 블레이저의 롱 목걸이를 늘어뜨려 더 날씬하게 보이고요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사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교하시라고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차이점은 신발은 바지 색상과 맞춰서 코디한 모습이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다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번째는요 스트라이프 셔츠는 네이비 블레이저와 함께 코디하면 클래식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베이지와의 코디 다섯번째는 이번 시즌의 유행인 스트라이프 니트와의 코디입니다. 이번 사진은 네이비 코트나 트렌치 코트 색상에 맞춰 네이비 색상의 도트 패턴 블라우스나 네이비 니트와 그리고 셔츠로 코디했으며 이 하의는 동일하게 아이보리 색상의 옷으로 공통적으로 코디한 사진이며 이 또한 동일하게 바지나 스커트 안에 옷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이 특히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와이드 팬츠를 입을 경우 바지 안에 셔츠를 넣어서 입으면 와이드 팬츠가 부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번 사진은 네이비 블레이저에 베이지 스커트나 팬츠로 코디한 클래식한 색조합으로 1900년대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색상 조합입니다. 특히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이 베이지 하이와 골든 버튼 디테일 더블 브레이스트 블레이저와 코디한 모습이 클래식하고 우아한 룩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네이비 베스트와 테라코타 팬츠와의 코디 두번째는 골든버튼 네이비 코트 안에 데님 셔츠와 코디, 브라운 부츠컷 팬츠와 네이비 핸드백, 네이비 스니커즈와 코디하였는데요. 이 어깨에 동일한 색상의 니트를 어깨에 살짝 걸쳐 멋스럽게 코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진처럼 네이비 코트는 옐로우 옷과도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네번째는 베이지 팬츠에 하프 더블 네이비 코트 위에 체크 목도리를 무심한 듯툭 걸친 모습이 한층 더 시크해 보입니다. 네비 이 블레이저의 데님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첫번째는 요 베이직 화이트 티셔츠의 데님 팬츠를 두번째는 화이트 티셔츠 위에 핑크 니트를 레이어드 하였고요 샌드백과 로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번째는 스트라이프 니트와의 코디 네번째는 레드 가디건과 레드백으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세개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의 공통점은 바지를 데님 바지로 통일한 점인데요. 이첫 번째 신발을 레드 로퍼와 코디하여 멋스럽기는 하나 키가 작은 분들한테는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기에 피해야 하는 코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네이비 블레이저 안에 데님 셔츠와 데님 팬츠와 코디하여 신장이 커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개 사진을 보세요. 첫번째나 두번째처럼 이 그린은 네이비하고도 너무도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응용해서 코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개의 사진에서 첫번째는 그레이 체크 팬츠를 두번째는 브라운 체크 팬츠와 세번째는 레드 플리츠 스커트와 네번째는 골든버튼 네이비 블레이저 위에 레드 니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입니다. 요즘 트렌디한 코디 방법으로 블레이저 위나 코트 위에 다른 색상의 옷이나 블랑켓 스카프, 즉큰 스카프를 둘러 포인트를 준 코디 방법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응용 바랍니다. 역시 네이비 블레이저를 다양한 색상으로 코디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그린 팬츠와 두 번째는 버건디 니트, 세 번째는 버건디 원피스 위에 네이비 블레이저를, 네 번째는 오렌지와 체크 버건디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그린베스트로 두 번째는 블레이저 위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 시크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베이지 벨트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세개 사진의 다양한 셔츠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셔츠 안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두 번째는 멜란지 티셔츠 안에 화이트 셔츠로 레이어드하여 화이트 셔츠가 밖으로 나오게 코디한 모습이 한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화이트 셔츠 안에 애니멀 스카프와 코디한 모습도 참고 바랍니다